주식에서 성공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전업투자자로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나름대로 수익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또한 자신감으로 주식에 뛰어들었지만 확실한 노하우 없이 자신감으로만 뛰어들었다가 깡통을 두 번이나 찼었습니다. 그러나 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를 통하여 자신만의 노하우를 개발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분명 실력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사회에서도 똑같은 밑천으로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주식시장 역시 자금이 유통되는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매매 방법과 수익 모델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거대한 바다입니다. 매우 다양한 생물체들이 바다라는 한 공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각자의 생존 방식과 삶 자체는 다릅니다. 주식시장 또한 매우 큰 거대한 공간으로서 다양한 사람들이 거래하는 것이며 각자의 거래 방식이나 패턴이 다릅니다. 주식시장은 자금만 있으면 아무런 제약이 없는 곳이기에 그 실력차가 현저하고 따라서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살아남는 사람들은 분명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가 아주 중요한 주식시장에서 자신을 컨트롤하고 맹철하게 판단하여 결정한다면 한 번에 크게 손실을 볼 일은 없습니다. 기계적인 매매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분할 매수와 손절매만 잘해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두 가지는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정석이며 모든 사람들이 숙고해야 할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앞서 말했듯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을 철저하게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단련하고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루 1% 만 수익을 올려도 한 달이면 20% 가 넘습니다 한 달에 20% 를벌수 있는 투자시장은 주식시장 외에는 없습니다 하루 1% 수익은 주식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1%에 만족하지 않고 더큰 수익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패시 더큰 손실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1% 수익에 만족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실력의 문제이지요. 자신이 실력 이상으로 수익을 탐내지 말고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익률을 목표로 안정적인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주식에서의 경험은 시간이 갈수록 실력으로 쌓여집니다. 시간이 지나도 경험이 실력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그동안 헛된 매매를 했기 때문에 남은 게 없는 것이지요.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매매 습관을 버리고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한다면 날이 갈수록 더 나아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매매기법을 만들기 위해 늘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자신 있는 매매법 하나만 있다 해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데 있지요. 저 또한 자신 있는 매매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매매를 많이 한 결과 많은 손실을 입기도 하였지요. 안정적인 매매를 했다면 결코 크게 손실을 입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만들어 간다면 반드시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국내 최대의 주식 사이트에 들어오시는 여러분들 중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보다는 이른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며 또한 유익이 되는 정보를 얻고자 사이트를 열람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전 전문가라고 칭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 사람도 아니고 제야의 투자자입니다. 어찌 보면 다소 건방지거나 잘난 척 내지 여기 개인 투자자들을 골탕 먹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 여러분들에게 건네는 한 가지 말씀은 전 다른 어떠한 이유도 아닌 주식에서 실패를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나름대로의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주식과학입니다. 즉 주식은 과학이다라는 명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주식을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해야 실전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한 다소 개인적일 수 있는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식에 관한 많은 책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고 강의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과 실전이 다르다는 것은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책이나 강의를 열심히 본다고 수익률과 직결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책들과 강의가 도움이 되는 것도 결코 아니지요. 정말 잘 짜여진 완성도 높은 유익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들도 더욱 많습니다 주식실전에 있어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낱말들이 있습니다 저점매수 손절매 분할 매수 등 실전에서 최대한 위험을 낮추고 최대한의 수익을 내기 위한 일종의 원칙들이지요 학창시절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한번 배운 건꼭 기억하려고 하고 명심하려 합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곧 배운 것을 명심하여 시험을 통해 인정받는 것입니다. 많이 알고만 있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시험을 통해 드러나야 인정을 받는 것이지요.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으로 아무리 많이 안다고 실전에서 주식을 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록 아는 것이 적다 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투자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가 노력하는 내에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분할 매수, 저점 매수, 손절매 이것들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실전에서 명심하고 제대로 투자 원칙을 지켰는가 되돌아보면 부끄러우실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아직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확립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 분들은 실전에서 매매를 하기 전에 투자 원칙부터 세워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운 것을 명심하지 못하고 시험을 계속 치르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투자 원칙을 확립한다는 것은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연구하여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비율로 맞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중에 많은 옷이 판매되지만 자신의 치수에 맞지 않는다면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옷을 맞춰 입는다는 것이 되겠지요. 많은 매매 기법이 존재한들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고수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실전에서 똑같이 한들 수익이 나지 않으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땐 남을 따라하기보단 자신이 직접 그동안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매매할 땐 무슨 일이 있어도 분할 매수를 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추격매수는 금물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정한 퍼센티지 안에서 손절매를 꼭 한다는 생각을 명심하시어 매매에 적용시키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내와 타이밍에 대해 얘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손절매란 매매에서 자신이 허락하는 손실의 최대 허용치입니다. 손절의 중요함은 모두가 알고 있고, 손절이 필요한 상황에서 생각은 손절에 가 있으나 손가락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손절을 하지 못하게 막는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시 오를 거란 기대감과 추측, 다른 하나는 손실에 대한 아까움입니다. 손절은 말 그대로 손실을 잘라낸다는 뜻이지요. 더 이상 하락하기 전에 그것으로 막는다는 의미입니다. 손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밑빠진 독에서 물이 흐르도록 놔두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손절엔 추후 상승의 기대나 추측에 대한 예외가 없습니다. 그 기대는 매수한 후 기다린 시간과 하락에 대한 실망이 주는 동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의 추측은 기대 심리로 인해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 있지요. 심리가 판단에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인 손절이 아주 중요하지요. 손절 실패로 인해 하락 중 주식을 계속 보유한다면 기회 손실과 시간 더불어 자금 손실이 더 커집니다. 주식시장은 주 5일입니다. 게다가 공휴일도 쉬지요. 무려 한달중 30% 정도를 쉽니다. 그러니 시장이 열리는 날은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다음 장을 위해서도 손절은 필요합니다. 주식매매에서 매수는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미 하루치의 수익을 낸 이후는 더더욱 신중해야 하지요. 이미 목표 수익을 달성하고 나면 거기에 고무되어 긴장이 떨어지고 인내가 약해져 선뜻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를 할 종목을 살필 땐 서두르면 안 되지요. 매매에 실패한 종목이 있다면 나중에 분명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주식은 시간대도 무척 중요합니다. 매수세가 들어오는 시간대와 보합에서 서로 밀고 당길 때 그리고 매도 시간대가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지요. 첫 매매에 성공했으나 두세 번째 매매에서 실패한 경험이 많으실 것입니다. 첫 매매 이후는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매수하려는 종목의 수급의 상태를 보고 과매수인지 과매도인지를 파악하고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파악해야 하지요. 즉, 매수를 할땐 그만큼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말인 것이지요. 지금 자신이 매수하는 시간대가 성공 확률이 높은지를 먼저 생각하고 매수하려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신중함 없이 매수한 종목에서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신 있는 매매라면 매수함에도 모두 신중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엔 손절까지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 이상의 수익을 달성했을 때 거기에 고무되어 더큰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 차라리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거나 관망한 후 결정적인 찬스를 찾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수할 땐 신중하게, 매도할 땐 기계적으로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차트가 주는 의미 및 매수와 매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주가의 변화와 수급 상황, 현재 주가의 위치 등 아주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매매 결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혹자는 차트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수들 중에도 차트는 보지 않고 호가창만으로 수익을 올리는 분도 계시지요. 그러나 차트를 보지 않는 경우에도 주가의 변동에 큰 역할을 하는 지지선과 저항선 그리고 고점과 저점 수급 상황을 체크해가며 매매를 합니다. 차트를 이용하는 경우엔 더 손쉽게 체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차트가 후행성이라 실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수들 중에도 의견의 차이가 대립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으니 그것은 개인적인 취향이나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건 차트는 후행성임과 동시에 선행성을 띠고 있습니다. 차트로 내일의 주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급등주나 상한가를칠 종목들은 차트로 미리 잡아낼 수가 있지요. 주가의 변동이 어느 한쪽으로 강하지 않을 경우엔 애매할 수도 있지만 급등주의 경우는 주가의 방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차트에 나타나게 되며 미리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그렇진 않으나 매일 그 같은 패턴에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 하루에도 적지 않게 나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다소 결정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차트가 그만큼 중요하며 차트의 세계는 심오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매수와 매도 시기는 차트에 답이 있습니다. 실전에서 강력한 매수세 이후 갑자기 매수세가 끊기며 하락하면서 긴 시간 매물을 받아주기만 한다면 당분간 상승시킬 의도가 없는 것입니다. 세력은 무분별하게 주가를 올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붙었을 경우 개인 투매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도 있고 차트상 누가 보더라도 상승세가 예상되는 지점이라면 은봉으로 속임수를 쓰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각 세력마다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매매하는 종목의 주세력의 스타일이 어떠한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단타의 익실현 세력이 붙은 종목은 저점이 아니면 매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타로 치고 빠지는 세력의 경우도 중기적으로 주가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봉을 참고하시면 주단위의 주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실전에서 분차트, 이평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여 뚫지 못하고 하락하는 경우 망설이지 말고 일단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압도적인 매도세를 기록하는 창구가 있을 시에도 일단 물러서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와 매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수급의 과열 및 침체의 체크입니다. 즉, 과매수와 괴매도 체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상 주가를 단기적으로 결정짓는 것이 바로 수급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급등주나 호재에 의한 강한 매수세가 접근하는 경우엔 차트는 무용지물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차트는 본 역할을 합니다. 과매수와 과매도의 체크는 차트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전에서 이보다는 다른 요인으로 인해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타이밍은 매매에 있어 아주 중요합니다. 꼭 실전에서 과수급의 여부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차트는 보통 세력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세력이 움직일 길목을 파악하는 것이 수익의 지름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양한 차트를 통해 세력의 패턴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물론 다양한 세력들이 항상 같은 패턴일 수는 없지만 차트 완성에는 어느 정도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을 깨지 않는 경우가 깨는 경우보다는 많지요. 실전에서 세력에 이길 수 있는 건 개인의 단합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단합할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은 호재공시나 뉴스로 인한 강한 매수세이지요. 이땐 세력들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개인들이 세력에 당할 수 없는 이유는 세력은 단합이 가능하지만 개인은 단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요인 즉 호재에 의한 강매의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 테마를 형성하고 주가를 급격히 변동시키는 주요 원인 또한 세력입니다. 차트를 통해 테마주의 상승의 길목을 파악하고 있다면 세력이 올릴 시기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식 매매엔 다양한 기법과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많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더욱 분석해보며 다양한 활용을 통하여 자신만의 노하우를 개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의미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카페나 채팅창을 둘러보면 어딜가나 자신이 전문가인 양 아무런 거리낌 없이 종목을 추천해주는 일을 자주 보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추천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추천 하나로 손실을 보는 일이 생길 수 있으며 그 손실에 대해 추천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천주를 받을 시 반드시 추천인의 추천 확률을 살펴야 합니다. 추천주의 경우 확률이 적어도 8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천주이지요. 확률이 보합 수준이거나 약간 높은 수준일 경우는 추천의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지요. 그리고 추천주도 추천 기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상승의 폭이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추천인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사항 중첫 번째는 전업투자자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여자분의 경우, 결혼을 했을 경우, 자연히 전업이 되므로 제외합니다. 추천인을 분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업이 아닌 고수는 없습니다. 고수라면 다른 일을 하기도 힘들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자연히 전업으로 전향합니다.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듯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전업인가를 살펴보시고 둘째는 추천주의 확률입니다. 궁극적인 체크사항은 물론 수익률입니다. 그러나 수익률의 확인이 쉽지 않기에 확률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대다수는 추천주를 맹목적으로 믿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맹목적으로 따라 간다거나 잘 알지 못하는 초보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이곳 주식시장입니다. 그리고 최근 제가 다소 놀라운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식은 믿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즉 상승한다는 믿음으로 주식을 한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희망과 믿음 때문에 큰 손실을 입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식은 희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현실적인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다 현실적으로 시장을 대하여 실전의 힘을 키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정의 민첩함이 대응의 최고 능력입니다. 파동과 주가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가장 쉽고도 기본적이며 성공률이 높은 매매 종목 선정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가의 이동은 크게 말해 파동입니다. 그 파동은 크게 보면 큰 부분이 보이고 더 들어가 보면 큰 파동 안에 또 파동이 있으며 더 들어가면 또더 작은 파동의 이동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월봉, 주봉, 일봉, 분봉이 그것입니다. 종목을 선택할 땐그 보유기간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 선택의 기준이 다릅니다. 장기의 경우 월봉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중기의 경우 주봉, 단기의 경우 일봉을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역으로 일봉의 진행 상황을 좀더 멀리 보려면 주봉의 주가 이동을 살펴야 하며, 더 장기적으로 보려면 월봉을 참고해야 하지요.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 같은 기준으로 종목의 주가 이동을 예측해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주가의 이동엔 여러 변수가 있지만 파동의 기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봉을 예를 들어 매매법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보통 한 주내로 스윙 투자를 할 시엔 주봉이평선과 눌림목을 참조하여 종목을 선택한다면 수익을 내기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일봉상에서 반등할 위치가 아니라도 주봉이 평선의 영향을 받아 반등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럴 경우 월요일 매수하여 주중고점에서 매도하거나 장중매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요일까지 가지고만 있어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봉의 경우 봉의 시초가가 월요일 시초에 결정되므로 월요일 시초가가 주봉이 평선에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한 주의 주가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즉, 한 주의 가장 중요한 날은 월요일이라는 말이지요. 월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아주 기본적인 이론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하며 이것만으로 안정적이고도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말에 다음 주에 관심 종목을 고르는 기준은 당연히 주봉이 되어야 하며 그 이전에 올봉을 참조하여야 하지요. 그래야 보다 안정적으로 종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봉만으로 종목을 고르거나 장중에 골라잡기식으로 종목을 고르는 것은 다소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